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어, 전번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또 보안 이슈가 너무나 큰 것이 나와 가지고 아마 보안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힘들은어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열심히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융권 보안 담당자를 나온 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도 저희 또고인님들께서또 원하시는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어 일요일에 아마 밤을 좀샌것 같아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나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유튜브나 제 블로그 카페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빠르게 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진정이 된것 같아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가상 환경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지금은 좀 파급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공격코드를 공격하는 화면들을 좀 재현하기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내 쪽에서는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요. 한 12월 1 2일 정도 오후에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좀 나온 게 있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컴퓨터 역사상 최악취약점이 발견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안업계들이 화들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날 요때 이제 나온 것이고요. 저도 이제 12월 9일에서 12월 10일 정도 사이에 이제 트위터에서 이 이슈가 뜨는 것들은 봤긴 봤어요. 근데 제가 12월 9일 날에 제 생일이어가지고 가족들하고 열심히 어, 재미있게 보냈고 저도 강의를 하니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12, 12월 11일 날 갑자기 이런 뉴스가 뜨면서 이제 주말에 또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상당히 어, 긴장을 했죠. 네, 긴장을 했고, 이때부터 대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서치 정보들을 좀 보시면은, 어, 요거는, 어, 우리 리서치, 국내 리서치에서 저는 이제 거의, 거의 최고라고 어, 생각하는 업체인데, S2W하고는 업체 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2월 9일 정도에 이제 요 관련된 로그포 제주 취약점과 관련된 제로데이가 이제 정보가 떴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로데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공격코드들이 완벽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공격코드들이 공개가 되더라도 당시에 보안 패치들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 같은 경우에도 제로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뭐 원데이 취약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어 제로데이 공격 코드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로데이 공격 코드가 공개가 되더라도 좀 준비가 된 상태. 그게 그 전부터 이제 정보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런 취약점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공격 코드들이 뭐가 좀 돌아다닌다. 근데 실제 공격 코드들은 아직은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면은. 대응할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대응할 시간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공유가 됐어요 예, 희한하게 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공유가 되면서 놀란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공격들을 주말에 어,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사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좀안 하고 싶죠. 그래서 몇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 날 대응하겠다 에,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은 에, 잘못된 태도라고 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그포 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좀 정리된 것을 보면은 12월 9일 정도에서 뭐 12월 10일 정도 뭐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하지만은 오늘 좀날 오늘 어, 날짜로도 나온 뉴스입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은 로고포제이 같은 경우가 12월 2일부터 그러니까 12월 2일부터 로고들이 찍혀 있다 지금 현재 확인해 을 보니까 이때부터 공격이 진행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공격하는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이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관련된 공격들을 많이 진행을 하겠, 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2일날 진행했던 것이 사실 공격 코드들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그룹에서는 이미 공격들을 다 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12월 9일에서 지금 현재 12월, 오늘 날짜부터 이렇게 공격들이 들어오는 로그뿐만 아니고 12월 2일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얘가 이제 그 어떤 그룹에서, 그룹에서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이런 취약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계속 그 뭐냐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일부터 웬만큼의 여러분들이 공격 활동에 대해서 로그들을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줄이에요. 공격 코드가 한 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공격 패턴들이 현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 로그도 한두 줄로 이용을 해서 백도어가 설치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시스템에 백도어가 공격이 들어오고 또 공격자가 이미 백도어를 통해가지고 공격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요. 그거 찾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예, 로그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안에 시스템에서는 또 어느 곳까지 얘가 침투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웹로그나 IPS 로그뿐만 아니고 시스템 로그까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로고들을 찾아 가지고 어디까지 공격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도어 같은 경우에도 생성된 것들을 빨리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2월 2일부터 12월 현재까지 현재까지 정도까지에서 이제 신규로 시스템에 생성된 그러한 로그들 어, 이런 파일들 같은 경우에도 어,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취약점을 이용한 이제 미라이 본넷 같은 거, 미라이 본넷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뭐 IoT 본넷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하게 되고 리눅스 기반의 그런 악성 코드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미라이 본넷이런 거죠. 실무에서는 윈도우즈보다는 리눅스 환경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리눅스 악성 코드들을 이제 감염을 시켜가지고 랜섬미어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본넷으로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일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보안설정 우리가 요 부분들 좀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보는 그런 어이 흐름도이죠 어 이게 대응을 하실 때 특히 이제 학생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대응을 할때 이제 보안 패치들이 완벽하게 현재는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서버나 이제 와스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인 형태인데 어, 지금 우리가 보안 설정을 어, 임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또 설정들을 이제 변경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 현재는 정시 패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는 않죠 음,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냐면 은첫 번째는 이제 IDS, IPS 쪽이죠 바로 이제 스노트 룰 쪽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보안 설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패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차단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계속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나고 아직은 끝난 전쟁이 아니죠 어, 지금이 이제 어,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쌓일 때요 어, 많은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정말로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는 시기인 것이고요 그 공격들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웹방화벽이나 IDS 그런 스노트 룰을 우회하는 공격기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보시면은. 이 로그4J에 관련된 그런 스노트 룰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겠죠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좀더더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 담당자들이 서로 파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협업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에서 더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제 좀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요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그냐면 우리가 침해사고 할때 우리 쪽에서는 공격이 들어오지 않겠지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많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 네 많이 공격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제 경험상 트위터에서도 저는 이제 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데 공격코드가 아까 며칠에 어 공개가 됐죠? 12월 9일 정도에 이제 공개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몇 그룹에서는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보통 한 12월 9일에서 12월 10일 정도에 공개가 되면요 제 경험상 약 1시간 정도 공개되고 난 뒤에 1시간만 지나면요 국내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쪽으로 공격들이 바로, 바로 들어와요 이건 제경험입니다 보안 담당자를 하면서도 저도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트위터 정보예요. 트위터에 있는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잘 하시더라도 이 공격 코드들이 언제쯤에 발생을 할 건가 아니면은 내 쪽으로 공격 로그들이 언제쯤 공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보안 담당자에 있을 때 새벽 한 5시 제가 그때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에 보통 이제 트위터를 봐요. 지금도 일어나자마자 보통 이제 트위터 정보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업데이트 정보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도 이제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 같은 거나 지엔유베시 취약점 같은 경우나 하트블리드 취약점이 제가 보안 담당자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하트블리드 취약점도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요. 정말로 제가 본것 중에서는 제일 큰 이슈 영향을 미쳤던 것이 하트블리드 취약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금융권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 벤더사 쪽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이 2번 공격하고 조금 패턴이 좀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게 GNU 배시하고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하고 좀 섞인 기분? 예, 그렇게 이제 패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은 사실 걔도 공격 코드가 한 줄입니다 GNU 배시 같은 경우도 공격 코드가 한 줄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줄 형태로 짧고 그다음에 길게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한 번에 이제 웹셀들이 바로 다운로드 되거나 아니면 생성이 된다거나 이런 백도어들이 연결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을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난 뒤에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 트위터에서 어떤 공격 코드들이 딱 나왔다 그러면 한 시간 이내에 어떻게든 회사에 가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큰 기업 금융권,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 기터부에서도 IOC, IOC, IOC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공유한 IOC 정보들이고요 어, 요것들은 제가 유튜브에 이미 링크들을 다 걸어 놨고요 이 영상에도 걸어 놓고 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 o 포 o 4 c l IOC 정보들인데 말대로 공격에서 사용하는 그런 경유지하고 유포지에 대한 그런 IP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단을 할때 앞에서 어이 IPS 쪽에서 패턴들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공격 패턴에 대해서만 이제 차단을 한다거나 그런 정책들을 올리는 거고 나중에 이제 웹그 서버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CNC 서버가 연결이 되면은 그 연결되고 난 뒤에는 찾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IP 정보, 접속했던 정보들 그 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격했던 정보들이 이제 IOC 정보쪽으로 우리가 어뭐 수집이 돼요 그러면 은이 기터브 쪽에서도 감사하게 IOC 정보들 여러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이제 모음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은어 이쪽에서 이제 IP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IP 정보들이나 여기에서 사용했던 어떤 악성코드의 해시값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쪽 정보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P 정보 쪽에서 공격들이 연결됐거나 아니면 공격들을 시도했거나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임시적으로 차단을 해야겠죠 차단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차단 정책이 좀 어렵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어 서버 설정 쪽에서 얘가 설정들을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 하잖아요 근데 변경을 할 때도 우리가 실제 취약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선은 판단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판단을 할 때는 국내 기업입니다 이것도요 로그프레스를 만든 회사 쪽에서 이것들을 어 공개를 했어요 이 대표님이 어 굉장히 빨리 어 공개를 했습니다 12월 12일 정도인가 저녁인가 그때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 그셸 스크립트 기반에 아니면 윈도우즈 기반에 그러한 탐지를 할수 있는 어, 이게 취약한지 아닌지를 탐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스크립트인 것이고요 윈도우즈하고 리눅스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OS 쪽에서도 다 지원을 할수 있도록 너무 감사하게 다양한 OS 쪽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알고 있는 업체의 실무자분들도 써봤는데 아주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버에 직접 설치를 해야 돼요 루트 권한 입장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실 예, 스크립트인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을다 돌리는데 서버가 많으면 작업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서버가 천대다 그러면 서버 천대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보안 설정들을 우선은 그 설정들을 좀 변경을 해서 공격들이 안 당하도록 예, 그렇게 차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이게 공격들이 어, 피해 사항들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피해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뭔가 랜섬웨어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탈취된 것들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시스템들이 뭔가 내려간다거나 망한, 그 망가지거나 망뭐 이런 상황들이 좀 보여야 하는 것인데 아직은 이제 보고된 것들이 크게 보고된 것들은 없겠죠.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이게, 뭐, 이게 한 번에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 시스템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 공격자가, 잠깐 좀 머무르고 있다가, 나중에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뒤에 폭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항이 없다고 우선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미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쇼단점 우리가 오신트에 관련된 것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 검색 서비스에서도 분명히 내가 예전에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도 마인크래프트, 이 마인크래프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버들을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로그제 j 가 처음 터졌을 때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이딱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바 환경으로 얘가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지금 많이 공유가 되고 있다는 라 것이죠 많이 공유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16만 대 정도가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쇼단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만. 그리고 한국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 PC들이 많겠죠.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사용하여서. 그러면 가정용 PC에서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돌리고 있는 서버들도 다 공격 대상이다. 그래서 이 공격이 만약 진행이 되면은 그거는 PC가 장악이 될 수가 있고 그 장악된 PC는 보통 이제 본넷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이제 위험성들이 어 많아요. 예, 위험성들이 많고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후에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